크립토 인플루언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크립토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는 크립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반 대중과 블록체인 산업 내 업체 또는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또 끼치는 인물에게 저희가 드리는 상인데요. 시상에는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크립토 인플루언서 분야의 수상자는 도리도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도리도리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운영해오고 계시며, 포오비 코리아에서 18년 최대 신규 회원 유치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현재는 크립토 신문 도리도리 대표이자 퓨처피아, 디센터넷 캠프 글로벌 어드바이저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간단한 소감을 조금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도리돌입니다. 그제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저에 대한 평은 뭐 교주다 아니면 종교단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방송을 듣고 뭐 불면증이 낫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화기 계통 이런 분들이 그안 좋으셨던 분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왜 그런 거 하니? 2017년도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이렇게 손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찾고 뭐 친구나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코인에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동돈 같은 경우는 땀을 흘려서 벌,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어, 4차 혁명, 기술과 혁신, 그리고 화폐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방송에서 항상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운영자님들 그리고 저를 항상 아껴주시는 도리나티 멤버님들께 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크립토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 수상하신